발가락 실로 죽습니다. 예! Yeah! 발가락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. 무조건 양을 챙겨오십쇼! 뭐랑 브이로그? 오랜만입니다. It's a long time old city. i s old skiing, babe. 제가 오늘 어디 가느냐? 캠핑 갑니다. 왜 가느냐? 나 한번 뭐 캠핑 가면 안 되냐? 여기서는 모르시겠지만 <목소리> 오늘 여기 다 혼자세요. <웃음> 네, 내가 거기 네, 네, 어, 텐트는 갖고긴 오 했는데 네. 차 안에 잘까 생각 중이라서. 아, 네. 유튜버세요? 예, 유튜버예요. 아, 그렇게? <웃음> 아, 저는 안나와요지 <웃음> 네, 저만 찍고 있습니다. 네. 아, 전기 있었어요? 네. 오, 저기. 아 이렇게 장기가 있구나 오이불 켜지네요 좋아졌네 캠핑장이 오늘 고기 구워 먹기 위해서 대충 과일이랑 밥이랑 음, 버섯 그고 고기 생존을 위해서는 빨리 불이 있어야 돼 불불불불 가리지 말자가 그 얘기야 불불 가리지 말자가 빨리 불부터 합시다. 와우, 아, 오 놀래라. はいよ<音><音> 냄새가 많이 나지 오오 좋아 좋아 좋아, 좋아. 난다 요 소, 소 난다 그래 기래기래기래 그래, 그래. 죽어, 지금, 나. 미치겠는데? 난 밥을 하고, 고기 구워 먹으면서. 잘했다. 잘했다고, 옆에 이렇게 구워가지고, 좀 추천함을 달래면서. 아, 이제 배고프다. 와, 근데 사방이 나밖에 없어. 아, 죽이노! 에이 사실, 캠프갑작스럽게한 거는 진짜 그냥 왔어요, 그냥. 뭐, 연말이기도 하고. 음. 와! 야, 오늘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? 야, 이거 누른지 지린다. 와, 누른지 긁히네 야, 이게 난간이지. 뭐 사요? 자잔 물이 왜안끄 냐? 근데 아니 물이 안끄 는데 계속 열면 나쁜 거 아니야? 언제 먹어 이걸? 오지질줄았어 와, 아깔깔깔깔보이 어, 오. 어, 와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5분만, 있으면 될것 같다, 5분만? 인생 첫 캠핑의 첫밥 냄새 죽입니다. 잉? 잘 보세요. 가자. 갑니다 와, 와 이거 보 이거 보세요. 네? 와 보여요 이거? 이거 왜, 왜, 왜, 왜, 왜, 왜, 왜, 왜, 왜, 왜, 끝장 난다. 아, 너무 좋다. 첫 캠프에서 첫 고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와, 그냥 김치 이거 반쭉 찢어가지고 그도 말아서 아, 이거 보세요. 예. 음!!! 오! 내년 토끼끼를 위하여 토끼를 위하여 우리 토끼를 위하여 아. 밥 넣고 하나 하나는 또정 없으니까 음. 그두개 남장 이빨 잘 익은 통 마늘. 자 들어간다. 자들어간도 입벌려. 입벌려. 아아아 아, 꺼져 이씨. 음 어. 이게 인생이야. 오늘잘 익었지? 여기를좀 정리를 해야 돼 침낭, 침낭 펼치고 침낭 펼치고 이거 아래 깔고, 아, 추워.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 아, 친장도 처음 사왔는데, 여기 차 들어가면 사나? 아, 영하 15도 정도 되는 것 같고, 제가 죄송한데, 저 찢을 것 같아요. 야! 아단기아 배운 지 레슨 한 6번 나갔고요. 무슨 생각든지 알아? 그냥 하라 그냥 해야 돼 진짜 그냥 해요 너무 계획적이고 생각이 많으면 이게 애시, 애시랑초부터 진행이 안돼 그냥 해야 돼 뭐든 뭘 하든 간에 그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면서 너처럼 오늘 뭐 처음 처음 이렇게 캠핑 오면서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근데 어때? 배우는 거지 하면서 배우는 거야 뭐 잘하려고 해가지고 뭐 유튜브 보고 뭐 보고 막 해가지고 해도 어차피 보면 똑같아 다 초보야 이번 연도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냥 해 예? 들이박아 들이박아 고백해 고백으로 홈쭈내줘 예? 잘하려고 하지마 2023년은 그냥 해야 나 그냥 할 거야 잘 되든 안 되든 난 그냥 막 할래 알았어요? 음. 2023년도에는 제가 도전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. 아마 이제 피지컬 가일러에서곧 나올 이 운동 유튜버 총회를 보시면 제 포부가 담겨있어요.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출을 보려니까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제가 바다가 일어났는데 지금 화장실을 가야 될것 같거든요. 그래도 요새 침낭이 좋네. 처음 써봤는데 나쁘진 않아. 야! Yeah! 아, 죽어. 와, 아무것도 안 먹어. 불빛밖에 안 먹어. 하지만 저는 이 추위에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. You know, know who I am? know who I am? This is horse king! i This horse king! This horse king! i This is the horse king! 제발 호로로 오, 나이스 오케이, 오케이. 너구레 너구레 광고 하나만 주세요 맨날 먹을게요 네, 네? 너구레 자 슬슬 물이 끓기 시작하거든요 너구리의 상징 대심에아 좋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. 음. 김치 사발 면 맛이 나냐? 국물 아 근데 그 김치 사발 면 맛이 왜 나지? 면에 양념돼 있어요? 그 김치 사발 면 맛인데? 고기랑 국물 마시는 거 국물을 인정? 어 인정? 발가락 실로 죽습니다. 예! 발가락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. 우리건 양말 챙겨오십시오. 저는 그이선민 씨랑 송중기 씨 나오는 그 드라마 오늘 챙겨보고 그 다음에 자도록 하겠습니다. 이병철이다. 달러쟁이 속수에 노란하게 생겼노? 내 네, 진병철이다 내 네, 진병철이다 무슨 아침이니다 지금 7시좀 넘었고 저음에좀 추웠다가 오케이. 오 저기 저기 여기 저기 사람도 있다, 사람도 있다 아, 오케이, 오케이 아, 지 뜨기 시작했다, 뜨기, 뜨기, 시작해 아, 아, 아, 지금 태양이 방끝하고 인사로 나왔어요 와, 너무 이쁘다 아, 아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하세요 그냥 하고 그냥 들이박아 23년은 저는 그렇게 할테니까 그냥 박자잉 여기까지 하 하겠습니다 Hey, this is Solskine, this is your friend, and this is your idol, and this is your boyfriend